결혼 수년 만에 아기를 가진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것은 저의 기쁨이었죠. 산고의 고통을 이겨내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출생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축복이었죠. 허나 저는 아이의 출생 이후 불어난 몸매에 점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친구가 저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는데요. 산후에 몸관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청담더퀸 뷰티샵이었습니다. 불어난 몸은 등관리를 통해서 부종과 체지방이 분해되고 매끈한 등라인이 완성되는 그런 관리를 받았고요. 다리는 잠을 자다가도 피가 통하지 가 않아 통증을 느꼈고요. 또 오래 서 있지도 못했는데 이런 하체관리를 통해서 이런 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청담더퀸 뷰티샵을 통해 저의 산후관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도 자신감이 생겨나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답니다.